역시 예상대로 아주 강한 힘이군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움직였었죠? 종족의 보활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요 실패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여왕의 길을 가로막은 죄, 죽음으로 사죄하시길 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완벽한.